주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역사상 두번 다시 없을 큰 일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것인데, 어떤 이가 예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었지만.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한듯 싶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제자들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고도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에 대한 도리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가령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십자가를 지고 줄 따라야 하느니 등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내 외적으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정치적인 관점으로 또 다른 그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존재를 쫓는 관점으로 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자신들의 그 직물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주께서 하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 직물적인 관점을 가진 주을 따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저런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쪽에서 관심도 있고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도하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저희에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셔서 질문자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다른 이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중요히 생각할 것은 구원 얻는 자들의 수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들이 구원의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준비하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결과를 제대로 누려가는 일에 자신을 힘 있게 들여가라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제 저 훈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신 거니까요.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는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생활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늘 가까이 대하고 있는 성경에 약속된 그런 메시아로서 행보를 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그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웃음> 세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저들이 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초기부터, 사역 초기부터 알려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방도, 그나라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방도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현재의 형이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라는 말로 그런 쓰이는 그 그런 용어인데 전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구원의 마지막 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 문안의 세계는 본문 28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 좁은 문 앞까지, 앞에까지 까지앞 와서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주인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연약과 결핍됨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으로 경각심을 일깨우시며, 한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웃음> 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도 또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문이 닫힐 때,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자들의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 알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님과의 인간적인 친밀한 안면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조건을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께서 가르치실 때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경우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한솥밥을 먹고 한 강의실에서 같은 공부를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경험처럼 가까이 지낸 증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공부를 했고,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지낸 것처럼 친밀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했습니다. 도리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외적인 친숙도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내적인 무엇인가가 먼저 선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을 열어줄 조건이 된다는 하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그들에게 다시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외적인 친분관계를 말하는 자들은 도리어 심판의 상태로 전락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심판때입니다 개인적인 마지막이 됐든지 우주적인 마지막이 됐든지 순서상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한번 반드시 이런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외적인 조건에 충족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자만된 생각을 하지 말고 내면적인 조건을 따르는지 자신을 정신을 차리고 잘 살피고 끝까지 전력 투구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힘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현재 여기서 제일 큰 관심을 두고 할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심에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지 그때는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돌이켜 후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 심은 것이 있어야 그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 살 방도로 내신 것을 그 은혜의 방도를 행한 심은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심은 것이 있어야 그때 거둘 것이 있는 거지 그때 가서야 아무리 심으려고 해봐도 선한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는 기도도 소용이 없고 거기 가서는 회계도 전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들은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이미 이 제자들에게 제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외형으로 따르지 않아야 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그걸 이미 공생의 2년 중에 말씀하셨다. 지금 마지막 3개월 남겨 놓고 베레아 지방에서 이 말씀 이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의 내용을 잠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지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라 여기서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해야만.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경력을 내세워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만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모에서부터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현세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된 천국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주님의 뜻. 주님이 오셔서 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주님의 뜻을 알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성신입니다. 물론 그리도의 법정적인 만족의 근거에서 그런 일들을 누려가야 그 선한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견주어서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을 자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척하고 스스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출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원천적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보이신 원칙과 원리들을 떠나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위안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친밀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길 외에 다른 길을 허용하실 수가 없는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주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역사를 그 나라를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호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륩바벨을, 성전을 짓고, 그, 그들이 이제,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죄 백성으로서, 추루급 때 약속된,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소유로서, 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것 지키지 않아서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아놓고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돼서 존재하는 자들로서 큰 구원을 애국에서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리신 율법을 쫓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그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가 주어진 그 기업에 따라서 주님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저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 가운데에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집화가 속한 그런 욕심을 차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낸 본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됐다면, 그 부분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더 철저히 다잘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주석서를 붙이고, 여러 해설서를 만들었다. 미시, 미시나라든가, 개마라, 탈무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그 엄청나게 만드는 거지. 그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웃음> 저들의 의의가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7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의를 그 고론할 때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의를 얘기한 거예요. 저들은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따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주속서를 붙이고 그걸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해야 될 시기에 주님을 배정하는 악역, 악역을 했다. 주님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랐던 사람들 그 소수의 목자들, 그 여자들, 그뭐 일부 목동들 그 동방박사나 뭐 이런 그런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바라다가 이제 주님이 오신 나심을 알고 영접하게 됐다 끝까지 저들은 그런 전통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초기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이, 그 이해를 채워주실 분인가 하고 쫓아오다가 아니니까 이제 그 주님을 죽이기로 결, 결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참된 의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산상보원에서 자서에게 다 가르치신 거예요 할수 없는 것이 땅에서 할수 없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고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길 힘쓰지 않고 그저 주님과 외형적인 그 교통을 하고 주님의 일한 것을 그 근거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심판 날에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내가 너 너희를 돈무지 모른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으로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미 이 출발 과정이 잘못되면 이렇게 아무리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보호는 공생의 제2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공생을를 마무리하실 즈음에 동일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또 여기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연약과 결핍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재차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아시고 다시금 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들은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 더 높은 말씀, 더 넓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관점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그 앞에 있었다는 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 그걸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아는 내용의 말씀이네? 하고 또 흘려버리면 그 말씀하신 결과를 또 누릴 게 없어요. 마치 우리가 씨뿌리는 비유에서 알수 있듯이 길가밭과 같은 것입니다. 또 돌짝밭과 같은 것이고 가시밭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제차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은 그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원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살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문소에서도 봤지만 같은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치십니까? 똑똑한 인간들 같으면 이거 왜 반복해서 말씀해서 이거 빼?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기초돌리서부터 깊은 돌리까지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사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그 나라가 올때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 그거 갖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끊임없는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이전에 들었던 거안 알고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절대 행할 수가 없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 예외되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빌리보서 3장 얘기를 했지만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 사도 바울이 그랬어. 이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혜의 왕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가르쳐도 말씀이 어렵다고 도망가잖아요. 현실적인 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아직 정리돼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잘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깨우쳐주시. 예외는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한 설교에 제가 넘어지면 안될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형식에서 자신의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낸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 주인이 불의하다고 하시면서 떠나라고 선고를 내리시면 더 이상 볼게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까? 그들은 슬피 울며 그 고통 속에서 저주하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위를 갈며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그 자부를 갖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육지,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외형적인 것이었죠 외형적으로 동질이라고 생각했던 자들과 분리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탈락하는 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업자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너희라는 말이 그러한 자들의 속을 흔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종교성에 의한 전통의 수고와 그걸 지키기 위해 참것을 배척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희한한 사회요 죄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사회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배척해 는 이게 이제 바리새적인 사상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쳐내는 거.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외형으로 자기를. 근데 그그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죽여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의가 이루어지고 공도가 이루어지는. 그 희생은 안 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개혁신학을 하고, 개혁교회를 이루고, 내가 김홍겸 목사님의 지지자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예수님과 같이 한 밥상에 먹었어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한그 방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뭐더볼 것도 없잖아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생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때 그랬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저들 다 도망가지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저들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한편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서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죄 백성들이라도 혹 이런 유호, 유형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로서, 나,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본문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왜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본을 모르고, 구원에 있어서 외형적인 조건만 내세우게 된다면, 당시에 대부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과 그 의도를 모르고 그저 외형적인 특권을 고집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악당처럼, 강도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상해 보이고 더 깊게 보이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투에서도 행동에서도 지적인 면이 넘치고 감정절제도 잘하는 모습을 할수 있고 헌금과 구제도 안식일 지킴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이 자신들이 그 다른 사람들 을 선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출입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이 제외되고 오히려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속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이나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제 천하 만민이 이 시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온전히 그 자기 책무에 열심하지 않았죠. 본 본질을 누리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은 상황이 역전이 되는 일을 겪,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이 그 결국은 어, 나쁜 나무였다는 걸 드러내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이방인으로서 의사였던 그 누가가 이땅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의 특별한 안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실을 살펴서 내려가는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 이루셨다는 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추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왕권에 대해서 마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썼지만 누가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물론 이런 분류는 큰 흐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저자의 특징과 그 의도에 따라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자면 누가 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그리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인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내용 이함의하고 있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다 공부할 때그 살펴봐서 아는 건데요.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대로 우선 성도들의 머리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보면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인자이시다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 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체로 인자라는 명칭이 그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인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주제분류는 모든 역사의 초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종말의 때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시는 그런 분을 분이심을 강조해서 쓴 말이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처럼 왕권에 초점을 맞추거나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등을 크게 다루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랍자 과부라든가 수리아인, 남한, 백부장의 종,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구원을 토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부터 도입하고 갈리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끝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태어나셔서. 완성의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유대적인 범위 안에 국한시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 그릇된 시각에서 전통화된 것을 고집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된 시각에서 예수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라보고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이 그럴듯하게 믿는 자들 앞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가와도 거기에 미혹, 미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 이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도 었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조건이 그 사람을 저주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해서 구속기시의 보편성과 거룩성을 누려가는 일치된 행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실질적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중험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 아니에요. 이것을 구약의 신자들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했다 우리는 그 실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인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그 그리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나중된 자인데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본문의 의문자처럼 진짜 몰입해야 할 것에 몰두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갈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고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전력 두고 해야 할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비록 현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망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울 때 알았다시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힘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법주의자처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만 부르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힘써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다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고 내 아버지다. 육신적으로 내가 개혁신학을 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도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의유와 공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고 앉아 있는 것. 그냥 개혁교에 나가는 것. 이걸로 끝내버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그렇다.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좋은 그리토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냥 그리토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 주님이 내신 방도대로 열매를 맺는. 그게 생명이에요. 열매라는 게 그 아까 에베소서에서는뭐 빛의 열매로 나와 있지만 그그 그 경건의 열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될 열매.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행보 사역을 나타내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대신하고 그냥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운동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뭐, 뭐 민중신학이네, 해방신학이네, 여, 여성신학이네, 이런 게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일부 가지고 전체를 도포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인간적인 관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아, 아, 아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법정적인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변 그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지만 성화 없이 구원은 없다. 이게 새 칼빈도 얘기했고. 성화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신 성화지만 우리 거긴 참여한 그리스도의 남은 거는 그러니까 할수 없는 걸할수 있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냥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뛰면 참여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대신 지고 규모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대신 지고 판단하고 까로 붕개는게 아니라 대신 지고 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 보음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토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려가는 자가 어떤,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토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외형의, 외형의 것 중에서 구원의 어떤 조건을 삼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진정한 결과적인 상태에 자신을 다 드려.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래 주님의 영광과 의의가 나타나고 천국 백성됨의 확신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무지 나로서는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됐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참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래서 더 확신하게 돼. 이를 무시하고 종교생활의 외형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신학을 논하고 개혁신학의 가치를 자랑하고 개혁교회를 이룬 외형에다가 그 뜻을 두고 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모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론됨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그 나라의 의의를 우리 가슴에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1999년도에 배우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본거예요 2001년도에 근데 지금 제가 사역 초기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사역 거의 말에 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것이 고달픈 생애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할 그 말이 없어요. 유구몰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